그네 관련된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미취학 아동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위치에 정차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이 때문에 하차 후에 급하게 이동하는 아이들이 뒤따르던 차량이나 반대쪽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5년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된 을 알고 있지 못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고 만약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실제로 사고라도 날 경우엔 관련법에 의해 운전자가 중벌을 받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몰라서 위반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통학버스가 차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는 영상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운전자를 찾아서 선물을 주는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어린이 보호 차량이 정차 시에는 주변 차량이 정차를 하거나 멈춰야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봐도 지키는 차량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진행자인 이경규 씨도 그러한 운전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어. 도로교통법 제 51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하여야 한다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은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부과하도록 돼있어 다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편도 1차선의 경우 동일 주행차선 운전자는 정차 후 대기를 해야 하고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는 정차 후 서행을 해야 하고 두번째 편도 2차선의 경우 동일 주행차선 운전자는 정차 후 대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정차 후 정차 후 서행을 해야 하고 세 번째, 편도 3차선의 경우 동일 주행차선 운전자는 정차 후 대기를 해야 하고 2차로 운전자는 정차 후 서행 그리고 1차로와 반대편 차선 모두는 계속 주행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시행 후에 자리가 잡힌 지가 한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행된 지가 6년째로 단속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아무 곳에서나 아이들을 태우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린이가 생활차 할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홍보해서 참여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